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지나칠 때가 있다 이 친구가 이제 밤에 유튜브 찍는다고 학교에 몰래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경비 아저씨한테 혼나는 그런 게임입니다 아, 자 수학이 킴 책을 두고 왔죠 이제 본격적으로 스토리를 진행해볼게요 정말 무서워요 그냥 조그만 선물을 주고 싶었다 돌려줄 다이어리와 함께 그 다이어리와 초콜릿을 아마 그여생 책상에다가 몰래 놀려는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낭만적인게 아니에요 이거는 되게 무례한 행동입니다 어 학교에 몰래 가다니요 연두고등학교 본관 1구요 혹시 연두고등학교 나오신 분들은 댓글로 손을 적어주세요 이쪽에 보시면손쉽게 스트레칭 아이 깜짝이야 아이 죄송합니다 방금 파는거 아니에요 이게 제 모습 걸음걸이가 상당히 특이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럴때가 아니야 리뷰하면 안돼 문다 열어놓을게요 이따가 숨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어 열쇠가 없어 사! 상호작용이 가능합니다 마우스 클릭 <목소리> 아! 어딘가에서 열쇠를 찾아야 되는데 그냥 싹다 찾아볼게요 아또 이거 봐어 학교에 담배가 왜 있어 어 이거 누구야 빨리 자수해 이거 누구야 아직까지 학교 교지를 배부받지 못한 학생은 2학년 6반으로 가세요 꼭 여기 화분 부분은 뭐 있을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죠? 방금 뭔 소리 들리지 않았어요? 여기에 뭔가 열쇠가 있어야 돼요. 열쇠. 아 여기 일단 불을 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불. 구비 클릭. 아이템이 될 만한 건다 챙겨야 되고요. 무기로 쓸만한 거 없나 근데? 지금이라도 이 주인공이 집에 가야 되는데 얘는 어 집에 갈 생각이 없어. 아 아, 제 비명이 더 놀란다고요? 아이, 죄송합니다, 여러분들. 나말고 누군가 학교에 있는 것 같다. 당연히 있겠지, 어? 어? 소리 없이 나타나면 놀라잖아. 나도 너 때문에 놀랐어. 미안. 너희 간지 몰랐어. 내가 널 때문에 더 놀랐어. 이 나쁜 사람들 같이라고. 난 갈게. 이따 봐. 바이바이. 난 8반 김성아야. 이 시간에 학교엔 왜 왔어? 이 시간에 학교에 왜 왔냐고? 네가 알빠야잖아. 넌 상관할 바가 아니야. 이 나쁜 사람들 같이라고. 너나좀 도와줘야겠어. 아니, 지금까지 철벽 쳤는데. 싫어. 내가 왜 도와줘야 되지? 캬! 나 너무 싫어. 따라와? 어떻게든 끌고 가는 거 아니야 이거? 사정실에 교재를 두고 왔는데 잠겨서 들어갈 수가 없어. 네가 저 환기구를 통해 가서 아 이제 잠이 맥주를 해야 되는 가져와. 거죠? 싫어, 네가 해. 그럼 나보고 들어가라고? 당연한 거 아니야? 당연한 거 아니야? 그럼 내가 가? 싫어, 네가 해. 아 제발, 제발, 제발. 음? 응? 싫어. 아니 이게 흔히 말하는 음, 일진이라는 건가? 나 어? 나한테 명령을 한다고? 도구가 필요하겠는데? 근처를 좀 찾아봐. <웃음> 아니, <웃음> 자꾸 나한테 명령을 하다니. 필멸자가 말됐구? 자, 나와서, 아까 전에 안간 곳이 여기죠? 사들이 챙기고요. 화장실까지 가시면, 날 화나게 가지 마! 아이, 깜짝이야! 가시면 되겠습니다. 됐어. 놔. 들어갑시다. 이제 기계 실습실로 가서 열쇠를 챙기면 되는 거야. 어, 무서워. 어, 마잇! <웃음> 자 이분이 이 게임의 메인 빌런 경비 아저씨에요 갑자기 마법진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죠? 뭐야? 자 침착하게 저희는 여기서 뭘 해야 될까요? 비상벨 일단 끄라고요? 알겠습니다 어 이거 아닌데? 어떻게 끄지? 아 얘죠? 아! 이게 뭐지?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? 어 된거야? 나아무거나안 눌렀는데? 어허 제가 확실히 좀 운이 좋은 편입니다 여러분들 금의 패! 아 여러분들 저희가 훔치는 금이 이겁니까? 이 학교 뭔가 위험해 술드비친거 같고 다음부터는 니가 직접 해 어느 것을 고를까요? 그래도 일단은 위험하다는 건 알려줘야 돼요 어? 아무리 미워도 중요한 건 알려줘야지 뭐야 나 겁주려는 거야? 안 속거든요. 이게 보통 플래거예요. 이런 사람들이 제일 먼저 죽어요. 야, 제가 어이선가 들은 얘기데 공동묘지. 아이 깜찍이야. 이건 저쪽 복도 열쇠야. <웃음> 네가 가면서 좀 열어 나. 네가 가면서 좀 열어 놔 <웃음> <웃음> 먼저 봐. 난 아직 할 일이 남았어. <웃음> 아니 내가 지금 잘못 들은 거겠지? 그런데 말야, 넌 항상 혼자던데. 친구는 없어? 아 갑자기 팩트로 때리네 이 사람. 아이 사람. 아! 이거 뭐지? 어 지금 아니야! 화보을 보고서 비명을 질렀다 위험하다! 확인 이 에어컨 브랜드 내가 아는건데? 기분 탓인가? 지들어 볼게요 제가 지금 여기쯤에 있고요 학적부실, 사무실 여기 빨간색 으로 가야되는건가? 어 아! 잠기는 것을 여는 것은 열쇠만이 아니다 여기 열어볼게요 열린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는 새로운 패가 필요해요 수 목이잖아요 세트님 수라니 어? <웃음> 아이 저도 알아요 여러분들 제가 그걸 헷갈리겠습니까? 어? 나무 목 어? 오마이갓 아, 네. 콜렉션이 추가가 되었어요. 아, 창문을 조사라고요. 창문, 창문, 창문은 조사가 필요합니다. 자, 2학년 8반 여러분들은 댓글에 손을 적어주세요. 아, 어쨌거나 도착 완료 왔어요. 넌 그때 누구지? 선보 사람인데? 학교엔 왜 왔어? 아! 얘가 그 고백을 받는 여학생입니까? 그래서 이제 경비 아저씨한테 혼나는 그런 게임입니다. 얘가 누구였지? 얘가? 오 마이 갓! 아들 아들 아들 아들 아들 아들 들어와서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남은 시간 10분 아 여기 있었죠? 냈어. 어디선가 끔찍한 소리가 들려온다 됐어 됐어 보시면은 사람 모양 설마 여기다가 염산을 부어? 염산을? 나무야 미안해 뭐야? 으악! 아 이거 눌러야 돼요 아 다시 갈게요 바로 피해야 돼 AD AD AD AD AD AD AD AD 연타? AD 연타! AD 연타! AD 연타! AD 연타! AD 연타! AD 연타! AD 연타! AD AD AD AD AD AD AD 연타 AD AD AD 연타 AD a AD AD 이거 받고 죽는다고? 어 학교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고요.